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피아제 트레디션 G2입니다. 이 시계는 피아제 홈페이지에서 시계 섹션이 아니라 하이 주얼리 섹션에 가시면 트레디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안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화려한 제품인데요.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18K 화이트 골드이고요. 모두 오리지널 세팅인데 다이아몬드, 자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8K White World. 그리고 이쪽은 P라는 가게니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전면부로 보겠습니다. 베젤의 크기는 33mm이고요. 기본적으로 남성용 시계인데 좀 작죠? 여성에게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9066N 다시 G2이고요. 그럼 한번 열어서 뒷판을 살짝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P의 위쪽을 위쪽, 쪽 열어서 이와 같이 되는 시계입니다. 뒷판을 보시면 피아제 9066N G2 스위스 메이드라고 써있고요. 비교적 간단한데요. 위에를 보시면 750이 써있습니다. 이 시계는 방수는 30m, 생활방수 정도 되지만 음, 이 비싼 시계를 가지고 어디 뭐 위험한 곳이나 그런 데 가지 않겠죠. 이렇게 엄청 얇은 화려한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트레디션 G2 18K Y 골드의 다이얼, 자개판, 다이아몬드, 인덱스 다이아몬드,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세팅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